불꽃 인트로 만들기 프로젝트 받기를 클릭합니다. 메뉴에서 텍스트 선택합니다. 파이어 시네마틱 인트로 선택하고 다운로드 받습니다. 내 프로젝트에서 파이어 시네마틱 인트로를 클릭합니다. 오늘은 단어 하나만 바꿔서 내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거 둘러보니까 별로 고칠 게, 고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단어 하나만 딱 고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Let's show the right. In your soul. 여기서 soul을 바꾸겠습니다. 저는. 수정. 글자 수정하고 저는 요거를 순니랜드로 바꾸겠습니다. 저장하기 누르고 동영상으로 저장 클릭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